최근의 약세장이나 코로나로 인한 예시적 급락은 사실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IMF 때랑 비교하면 또 별거 아닙니다. 그때에는 부도가 나서 휴지 조각되는 종목이 속출했으니까요. XX 뉴스 2008년 10월 10일 미국 증시 폭락 영향으로 코스피 다섯 번째 사이드카 급락 장세 여파로 코스닥 시장에 올해 들어 일곱 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XX뉴스 젊은 대학생이 주식투자 실패로 자살. 그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몇 달쯤 전에도 주식투자에 실패한 S대 학생의 자살 기사가 시었고 그리고 조금 더 전에는 어느 병원장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잃은 돈을 다시 만회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몇 번째 갑부였던 사람이 자살한 것을 보면 잃어버린 돈에 절대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자는 돈을 잃었지만 여전히 독일에서 몇 번째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모두가 남의 얘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 또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의 마지막 밤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위기를 불러왔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기지론이 문제가 되어 화장을 일으킬 때마다 문제는 해결될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여러 번 있게 되자 이제 그 문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리만 브라스가 망하면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전하는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나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터질 때마다 내가 가진 주식은 괜찮을 것이라 해서 강변하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말겠지 하며 버틴 거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버텼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는 8년 연말쯤 되면 3에서 4배 정도로 주가가 치솟을 것이란 믿음이 개미들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였고 실제로 그 회사의 주식이 그 이전에 거의 1 0배가량 치솟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주식의 주가는 더욱 크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10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만 반토막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을 더 사고 팔고 했지만 손실은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갈수록 조급해졌고 흥분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절망감 속에서 몇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자기혐오에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심리상태를 반영하듯 헛구역질이 자꾸만 났습니다. 마치 골초들이 아침에 칫솔질하며 구토를 하듯 이제 아침이면 구토가 나고 한참을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식투자 실패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실패해서 배워야 한다기에 복귀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주식하강기에 주식을 한 것이었고 게다가 빚까지 얻어서 투자한 것이었고 손절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하기 시작한 5, 6년 동안 장투를 했고 원금의 4, 5배까지 벌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푼신과도 같은 주식을 판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몰빵 투자였고요. 그리고 종합지수가 엄청 빠질 때 팔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팔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손실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막나한 종합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모두 갚고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청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원금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최고 계좌 상태에서 5분의 1 정도까지로 줄어버렸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주식을 때려치우려고 했었는데 운명은 날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음이 가장 편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웠고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유토피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일본 영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대단히 가난한 산촌에서 늙은이가 가장 소망하는 게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마치 삶에서 벗어나는 황홀한 휴가쯤으로 묘사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그 영화가 이해되었습니다. 그 노파가 엄동설한 눈 보라치는 산 꼭대기에서 깊은 마음으로 아들과 이별하는 라스트 신이 생각났습니다. 산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도무지 장기 투자라는 게잘 되질 않습니다. 어떤 주식도 안전하지 않다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장투도 아니고 그리고 반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는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고르고 그것이 조금만 떨어져도 팔아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분할 매수 그리고 장이 끝날 때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지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 좀더 먹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누적 손실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나의 주식 방법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가고 자신이 가족을 위기로 네몬 원흉처럼 느껴지는 감정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게 해결책이 될듯 싶어서 탐욕을 버리기 위해 불교 관련 서적을 읽고 또 책은담이란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깨달음도 있었지만 그런 깨달음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더군요 깊은 잠을 잘 수도 없고 미국 장이 폭락하면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관도에서와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년간의 전업투자, 깡통으로 퇴출. 초기 투자금이 얼마 안 돼서 원금 손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6년 동안 먹고 놀았으니까 손실이라면 한창이랄 30대에 6년간의 허송세월 보낸 거죠. 그러던 중 작년에 드디어 깡통차고 일자리만 알아보다 1년 허송세월 보내고 빚만 잔뜩 늘어서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어지고 해서 향디직가 생각하다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명언을 하나 봤는데, 숨 쉬는 동안 희망은 있다. 이 말을 보고, 일단 먼 일이라도 시작하자 생각하고, 오늘 드디어 일하러 나갔습니다. 건설 일족인데, 안전망 설치하는데, 일단 9만원입니다. 전업하기 전에 하던 일이 건설 일이라서, 힘든 일은 참고 할수 있는데, 안전망 치는 일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이라, 그놈의 고소공포증 때문에 고민이 이빠이 드네요. 저 출근이라 잠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리 엄청 무달리고 심장까지 벌렁거립니다. 일단 해보고 극복할 수 있음하고 안그런딴 직장을 다시 잡던지 할 생각입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에 절반 만족하다. 주식하시는 분들 전업 절대 하지 마세요. 수명 단축되고 인간관계 단절되고 저세상 빨리 가는 짐길입니다. 신용 미수 대출 절대 안 되는 거는 아시죠? 지금 어줍자는 실력 적인 자금으로 대박노리시는 분들 하루빨리 전업 지우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대박 없습니다. 6년동안 빈둥빈둥 주식만 하다 깡통차고 녹아다 앉은 언1 7일째 연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대가리 9만원 벌어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덥고 몸은 힘들고 새벽에 몸이 우신거리서 일어나기도 힘들지만 정신상태는 예전일할 때처럼 건강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진작에 직장생활하면서 재테크 개념으로 했음 빚까지는 안 줬을 건데.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영벌어진 일 부지런히 일해서 빚도 갚도 재테크 개념으로 재도전 해보렵니다 아...